충정 프론트 스피커 분해방법입니다 우선 분해를 하기위해 이 사이에다가 리무버같은걸 집어넣고 들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오죠 이 필러 털고 없이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됐죠. 자 그리고 저기 보이는 나선 주먹 드라이버. 주먹 드라이버가 없으면 더 얇은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풀어줍니다. 나사를 다제거했으면 스피커를 분해해 줍니다. 잭이 있죠? 잭을 이 부분 이렇게 되어있는걸 분할을 분리를 해줍니다. 스피커를 교환할 스피커를 장착해주는데 갈색이 플러스이고 하얀색이 마이너스입니다. 각각 선에 맞춰서 물려주고 조립을 해주면 작업이 끝납니다 뚜껑을 닫기 전에 소리가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고 뚜껑을 닫아주면 작업이 완료됩니다 잭을 분리할 때는 여기 홈을 눌러서 분리를 해주면 간단하게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됐고요 자. 그러면 주수석은 검정색이 플러스, 노란색이 마이너스입니다. 각 선을 잘 연결해서 스피커를 운전석과 같이 동일하게 조립해주면 작업이 완료됩니다. <목소리> Could be larger than life, bigger than the o n e d Just here, yeah, it's right before.